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요 화면에 보면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글꼴들이 쫙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오늘 강의는 맞습니다. 캐컷에서 원하는 서체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조금 하려고 해요. 자,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화면은요. 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 지금 저는 윈도우 11을 쓰고 있고요. 자, 여기 찾기에서 글꼴이라고 치면요. 제어판에 글꼴이 나옵니다. 제 컴퓨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글꼴들이 잔뜩 나오게 되는데 저는 글꼴을 많이 설치해서 사용하는 편이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윈도우 11에 내장되어 있는 글꼴 그리고 한글 워드 프로세스를 제가 설치를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추가 글꼴들 이런 것들만 있고 몇 가지는 제가 조금 더깐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들이 다양하진 않은데 자, 이 글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해줍니다. 자, 글자 파일은 보통 우리가 폰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폰트 파일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기서 뭐 미리 보기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쫙 열리거든요. 예, 여기 보면 True Type이라고 보통 돼 있는데 확장자가 TTF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요. OTF라고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둘다 이제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서체들은 exe 실행 파일로 돼 있는데 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설치까지 그냥 끝내주는 어, 그런 타입도 있기는 합니다. 자 검색 엔진 딱 열어가지고 검색 엔진에다가 눈누 폰트라고 검색을 해요. 뭐 이거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밑에 눈누 .cc 라는 사이트가 하나 뜹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무료 폰트들을 다 모아놓은 아주 훌륭한 사이트가 하나 나옵니다. 누군가가 운영을 하고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이 글자들은요, 전부 다 무료예요. 전부 다 무료고. 그리고 제가 확인을 전부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대부분의 글자들은 지자체, 그 다음에 대기업, 그 다음에 일부 뭐 중소기업들, 아니면 개인들이 저작권을 행세하지 않고 누구나 다쓸수 있도록 오픈해 놓은 그런 글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해당 글자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해당 서체를 만든 뭐 단체가 이렇게 링크가 돼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 링크에 타고 들어가서 이 서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쓸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저작권의 범위는 각각 글자마다 좀 틀려요. 음, 어떤 글자들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99.9%는 그냥 I Free 상태였는데 어떤 글자들은 이런 경우에는 쓰지 마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추천 폰트가 있고요. 모든 폰트가 있어요 뭐 광고 같은 것도 좀 뜹니다 이 사이트 만든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그 다음에 뭐 어떤 특정 폰트를 물어보는 뭐 그런 커뮤니티 같은 것도 있어요 자 모든 폰트에 가서 지금 폰트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다 일일이 보면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서 폰트 형태를 고딕체로 할 거냐 아니면 뭐 꾸며진 장식체로 할 거냐 손글씨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캘리그래피로 할 거냐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또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왕 클릭한 김에 캘리 폰트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허용 범위가 있는데 허용 범위가 얘를 인쇄용으로 쓸 거냐 웹사이트에 쓸 거냐 영상에 쓸 거냐 이런 것들을 다 고를 수가 있거든요 자 체크를 해서 거기에 사라지는 것들이 있으면 얘는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사라지는 건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다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영상에 쓸 거니까 영상을 일부러 체크를 한번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예시 글자들이 조금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어떤 폰트를 다운로드를 받는 상황이라면 어떤 특정한 문구를 넣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예시 문구에다가 어, 한국의 명산이라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글자가 가장 예쁘냐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캘리그라프 중에서는 저는 여기 미량 아리랑체 요게 조금 예쁜 것 같고 미량 해맑은 상상체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둘다 미량시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미량 해맑은 상상체라는 거에 대한 쭉 설명들, 라이센스들이 쭉 나와있고요. 뭐, 여기 라이센스는 이 글자를 유료로 어, 배포를 하거나 판매하지 마라. 그리고 글자를 막 이상하게 뒤틀어서 사용하지 마라. 뭐, 이런 안내만 돼있고 그 다음에 밑에 더 내려오면 영상에는 이런데 쓸수 있다 이런데 쓸수 있다 쭉다돼 있죠. 그러니까 폰트 파일 자체를 변형을 해서 팔거나 하지만 마라. 그 외에는 다쓸수 있다라고 돼 있고, 어, 그 다음에 인베딩이라고 돼 있는데 보면 삼각형으로 돼 있죠. 요거는 어, 프로그램 내에 이 폰트를 탑재를 시켜가지고 이용하는 거는 허용 여부가 삼각형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작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O라고 돼 있는 것들은 다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자가 아닌 이상에는 이런 건 해당 사항이없고 거의 다 여기일 거잖아요. 그죠? 다쓸수 있다는 거예요. 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 하기로 이제 넘어가야 될 건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다운로드 하기 여기 배너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 광고예요. 이런 걸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미량 시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만들었으니까요.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고 의뢰해서 만들었겠죠. 자, 여기 보면 자기들이 만든 서체들이 쭉다 나와요 한번 구경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다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 자 여기에 뭐 낱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전부 다 뭉뚱 그려 놓은 데도 있거든요 여기는 뭉뚱 그려 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보면 다운로드 버튼이 여기 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윈도우 용 TTF 다운로드라고 돼있고 맥을 쓰시는 분들은 맥용 받으시면 되는데 이둘다 결국은 윈도우에 다 설치는데요. 자 여기서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를 하겠죠. 한 6메가 정도 되는데 폰트 하나가 용량이 많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압축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한뭐 단체에서 여러 개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해맑은 아까 어쩌고 저쩌고 였잖아요 여기 영어로 쭉 표시가 돼 있는데 자, 얘를 더블클릭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영문으로 글자가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발명이그럼 여러분들에게 미량, 해맑은, 상상체 라고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더블클릭을 해요. 자, 그리고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서 설치라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그냥 설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글자를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할수 있죠. 자,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폰트 있죠. 여기 폰트에 가서 한번더 얘를 이제 닫았다가 나갔다가 다시 한번 글꼴에 들어가시면 이제 설치된 게 로딩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미량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 면 컴퓨터에 등록될 때 내가 바꾼 파일명으로 등록이 되버리거든요 어,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골치아픈 영어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으 말이에요. 이건 뭐한양어쩌고저쩌고 그런 글자인데 그렇게 되면 헷갈리잖아요. 무슨 글자인지. 그래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써도 아무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저는 이걸 일단 하나만 샘플이니까 설치를 할 거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또 글자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들은 이제 같은 요령이에요. 내가 쓰고자 하는 문구를 뭐 예를 들면 윤들닷컴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캡컷 강의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쭉 보는 겁니다 쭉 보고 뭐 인기 순으로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조회 순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아무 때나 뭐 최신 순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쭉 보시고 어나 요번에 자막을 어떤 글자로 함 써보지 이건 자막으로 절대로 쓰면 안되겠죠. 가독성이 없으니까. 나 요번에는 요런좀 귀여운 글자로 써봐야겠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데서 만든 데가 있으니까 클릭하고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쓸수 있는 좋은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폰트를 받을 때 실수하면 안되는 게 있어요. 자 네이버 말고요. 구글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구글 같은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구글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무료 라고 검색을 하죠. 구글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렇게 들어가다보면 개인이 올려, 올려놓은 무료 폰트 다운로드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 들어가서 다운받으면 큰일 납니다. 저작권이 무료가 아닌 것들을 무료라고 해놓은 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유료랑 무료를 섞어서 배포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로 이런 데서 받으시면 안되고 자 전부 다 허용이 되어 있는 폰트들만 모아놓은 요 눈누 사이트에 와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광고들이 조금 다수 떤다. 요게 조금 불편한 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이 사이트가 그래도 제일 잘 정리가 돼 있고 미리 보기 같은 거를 바로 할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서체를 하나 설치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서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 실제로 한번 써보는 과정을 거쳐볼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맨땅에 헤딩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평소 때 음, 수업 샘플로 많이 다운받아서 무료 영상 이미지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픽셀, 팩셀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산이라고 검색하니까 뭐 이런 여러가지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 중에서 아무거나 를 다운로드 지금 받아놨습니다. 자, 그 다운로드 받은 거를 땡겨와가지고 뭔가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새 프로젝트를 눌러주시고요자 지금 캡컷도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아니면 제 강의를 듣지 않았던 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캡컷을 확인을 해보시면 캡컷의 버전이 상당히 많이 지금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pc용 버전뿐만 아니라 모바일용 버전도 캡컷은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업데이트가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제발 저번에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렸죠 자 메뉴에 설정에 들어가면 뭐 여기에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최근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언어 부분에 한국인이라고 한글이 추가가 됐어요 이때까지 우리는 영어로만 썼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으로 바꿔져 있으니까 한국으로 바꿔서 쓰시면 좀더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도 오랫동안 영문으로 써놔니까 한국어로 번역된 것들이 너무 어색해서 내가 찾던 것들을 잘못 찾을 때가 있긴 하던데 한글이 편하신 분들은 한글을 쓰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캡컷을 실행하기 전에 지금 여기 보면 너트 모양 아이콘 이 있죠 설정입니다.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지금 버전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1.5.1 베타 버전 테스트 1이라고 돼 있어요. 자 클릭하고 들어가면 여기 업데이트 확인이라고 돼 있고 누르면 이제 업데이트가 있으면 바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업데이트도 지금 저처럼 무작정 베타 테스트 버전을 사용하지 마세요. 저는 컴퓨터가 두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평소 때 작업하는 영상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정식 버전, 그러니까 여기 베타 테스트라고 붙어있지 않은 버전인 경우에만 업데이트를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베타 테스트라고 되어 있으면 저는 이제 이걸 가르치는 용도로도 캣컷을 깔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뭐가 업데이트 됐는지 바로 바로 바로 설치를 해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해요. 뭐 기존에 잘 편집하고 있던 그 영상물을 열었는데 열리지 않거나 혹은 내보내기를 했는데 소리가 안 나오거나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저도 소리가 내보내기가 안 되는 경우를 경험을 해봤거든요. 굉장히 곤란함을 한번 겪었었는데 말 나온 김에 설명하자면, 업데이트 할때 베타 버전, 테스트 버전은 굳이 안 하셔도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가져오기 일단 눌러야겠죠. 자, 눌러서 아까 전에 제가 다운받았던 것들은 동영상 폴더에 넣어놨거든요. 자, 여기서 이 비디오 하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일단 여기다가 넣어놓을게요. 자 여기서 컷 편집을 하거나 뭐 이런 짓을 할 거는 아니구요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다가 깔아놨던 서체를 바로 쓸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텍스트 눌러 주시구요 자 텍스트 기본 텍스트라고 돼있죠 추가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뭐 한국의 명산 이라고 썼어요 사실 이거 한국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충 깔아 놨습니다 자이 글자를 여기다가 일단 한번 써볼 거다 한 요정도만 쓸까요? 자 요정도만 써볼 거다 하고 깔고요. 서체가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서체는 선택을 하면 여기 부분에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여기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글꼴이라는 부분이 있죠. 원래는 여기 폰트라고 되어 있는데 글꼴로 바뀌어 있어요. 자 시스템 부분 눌러주시면 지금 최근에 제가 사용했던 글자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를 쭉 이렇게 내려가면 자 한번 쭉 내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름이 미량 어쩌고 저쩌고 폰트였잖아요. 자, 여기서 가나다라 마바사 순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시스템 글꼴, 제가 하나씩 눌러볼게요. 최근 사용은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3개만 나와요. 뭔가 다른 글꼴 바꾸면 이게 또 바뀝니다. 사전 설정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캡컷 안에 내장돼 있는 글자들이었어요. 이 안에도 전부 다 무료 폰트입니다. 그런데 한글 무료 폰트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이 사전 설정 닫아주시고요. 시스템 글꼴 열어요. 자, 시스템 글꼴 안에 가면 우리가 컴퓨터에 윈도우가 최초 설치된 다음에 깔았던 모든 글자들이 같이 나옵니다. 윈도우 자체의 글자들하고. 자, 지금 제가 깔았던 카페, 여기 24, 서라운드라고 돼 있죠. 그리고 뭐 이런 읽기 힘든 영어로 돼 있는 글자들도 있고, 한글로 돼 있는 글자들도 있고요. 밑으로 좀 쭉쭉쭉 더 내려가 볼게요. 쭉더 내려가면, 자 방금 깔았던 글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바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미량이니까 M으로 시작했겠죠. M, 미량, MI. 자, 여기 있는지 한번 봅시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바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 폰트가 여기 캣컷에 로딩이 안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폰트는 설치를 했는데 이미 로딩이 다돼 있는 폰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얘를 껐다 켜지 않은 거죠. 그래서 로딩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지금은 로딩이 안된 걸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캡컷을 한번 닫을게요. 아예 통째로 닫아버리고 다시 한번 캡컷을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로딩되는 동안 자, 다시 글자도 로딩이 될 거예요. 자, 선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밑으로 쭉 시스템이 아니죠. 사전 설정 닫고 시스템 글꼴 닫았다 열었다 한번 하고 내려가면 여기에 미량 해맑은 상상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글자가 쭉 떴죠. 자 여기서 주요한 포인트가 미량 해맑은 상상체라는 그 폰트를 받았을 때 폰트의 이름을 바꿔놓지 않고 만약에 설치를 했으면 얘가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를 찾기 위해서 한참 내려가고 밑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제가 폰트 이름을 한글로 바꿔놓으라고 아까 팁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하시고요. 자, 글자는 폰트의 크기에 따라서 이 글꼴 크기가 똑같아도 폰트에 따라서 글꼴은 크기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뭐 기울인, 굵은꼴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잘안 보이니까 뭐요런 짓들도 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너무 테두리가 두꺼우니까 좀 촌스러운 것 같아요. 팩도 좀 줄여주고 자, 한이 정도 살짝만 그냥 테두리가 느껴질 정도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테두리를 싫어한다. 저는 테두리를 그렇게 썩 선호하는 편이 아닌데 테두리가 만약에 싫다 하시는 분들은 뭐요런 것도 좀 괜찮습니다. 글자의 배경을 깔거나 아니면 뭐 그림자 정도를 깔거나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그림자도 이렇게 부족하게 깔면 좀 촌스러우니까 요 정도에서 흐린 정도를 살짝 조절해서 요렇게 깔아주거나 요렇게 깔아주거나 하면 좀더 촌스럽지 않게 뭐 이건 제 개인적인 뭐 <웃음> 취향이라고 자, 보시면 됩니다.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합성이 됐겠죠. 뭐 애니메이션도 더 넣을 수 있고 아무때나 더 넣을 수 있어요. 자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요. 캐컷에서 내가 원하는 폰트를 어디서 찾아서 어떻게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그걸 캐컷에서 어떻게 꺼내서 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폰트는 눈누라는 사이트에서 받아쓴다. 자 글꼴을 지우고 싶다. 설치는 있는데 지우는 방법은 자 이걸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폰트 혹은 여기 폰트라고 치면 여기 글꼴이라고 바로 뜨기는 하네요 자 폰트 들어가서 방금 내가 설치했던 미량아리랑을 찾아가면 되겠죠 가나다라 마바사로 되어있으니까 미량아리랑 요거 요거 요거죠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해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자 서체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드는 영상에 어울리는 서체도 있고 어울리지 않는 서체들이 있어요 자, 이 영상에서 서체를 사용하실 때좀 주요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제목처럼 좀큰 글자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썼다 그러면, 가독성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글자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 자막 느낌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이 글꼴의 종류에 따라서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글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영상은 촬영을 하면 예쁜 영상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음악은 또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없으니까 무료 음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튜브가 가지고 무료 음악을 다운받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아니면 저처럼 그냥 돈을 내고 뭐 에피데믹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아티스트 아이온가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돈 내고 월정액으로 음악을 받아서 쓸 수도 있겠죠. 이 폰트도 마찬가지예요. 폰트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그때그때 어울리는 글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서체를 쓰시되 요즘은 유료 말고 무료 서체들도 워낙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활용해서 예쁜 영상을 어울리게 적재적소에 좋은 폰트 써가면서 만들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좋으셨다면 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셔야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 때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윤들닷컴의 이동윤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